음. 육아종. 왜 생기는지도 잘 모르겠고, 그 다음에 필러를 맞은 분들이 정말로 공포스럽게 느끼는 겁니다. 얼굴 전체가 무슨 암덩어리 같은 게막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제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알수 없고, 육아종에 대한 전문가도 없고, 육아종을 어떻게 제거하는지도 모르고, 현재의 상황은 그렇습니다. 근데 이 육아종을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것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이것을 제거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 병원을 확실하게 추천을 해줄수 있는 것이 전무하다시피 한이 현실에서 제가 책임을 지고 그 육아종 그 다음 필러 부작용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는 그런 곳으로 제 고익수성형외과가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필러 유가종은 몸, 모든 필러 맞은 사람이 다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필러를 맞은 사람들에게서 자주 움직이거나 여러 번 다른 필러를 맞은 사람들한테 생깁니다 그리고 중년 여성들한테 잘 생기고요 그리고 한번 생긴 사람들한테 또 생기고요 그리고 이것을 제거하는 확실한 방법은 캐뉼라를 사용한 흡입으로 잘 제거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와서 상담하시고 내 얼굴에 육아종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제거 방, 방법을 정확하게 보고 어, 해결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